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와 함께 꿀벌을 돌보러 왔는데요. 아빠! 네, 여기 꿀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몇 통이나 됩니까? 어, 53통. 53통이요? 어. 와, 엄청 많네. 와, 오늘 제가 할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 지금 가을이 되니까, 말벌이 엄청 댕겨들어. 말벌? 어. 어, 지금 뒤에 날아다니네, 말벌이.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어두, 어두, 어두, 어, 그러네. 여기도 있고 저 꼭대기 많잖아 어, 그러네, 여, 여, 여기도, 여기도 있어, 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있어. 어, 여기도 있고. 아주 잔치, 잔치, 많네. 야, 잔치에. 엄청 많네. 저 장수말벌도 있어. 저 오, 놔, 놔, 놔, 놔, 놔, 놔. 그 위험하다는 장수말벌. 이거는 장수말벌 아닌가? 장수말벌 아닌데 저렇게 컸다. 와, 야. 엄청 크네. 어. 야, 그러면은. 여기 적고 많이도 여기도 많이 매달렸고. 네. 네. 이 앞쪽에 저 벌한테 배드는게 조금 많아. 예. 그걸 잡아. 제가 잡아요? 어. 잠자리 채가지고. 쏘임이 어떻게? 안 쏘이게 잡아요 나 죽으면 어떡해 이제 600명 간 넘었는데 안 죽어 안 죽어요? 어 그, 그러면 볶아 먹을까요? 그렇지 죽는 거 아니에요? 응안 어, 죽어 안 죽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어어 나라간다 나라 꿀벌 잡아간다 꿀벌 잡아간다 아저놈시키덩이 어, 꿀벌 잡아가네 어있어요 앞에 있네 앞에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저기도 있다 하. 하! 여깄네 여기 있네, 여기있네 말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잡았다! 말벌 한 마리 생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으흐. 이거 쏘임에 진짜 아플것같처럼 생겼어요 아빠? 아아... 더 잡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바로 그냥 세마리 캐치했는데 어 나온다! 나온다! 아빠 말벌 나와! 어이 이거 뭐야? 이렇게 많아? 말벌 말벌 말벌 나와! 너무 쉽게 잡다꼴꼴벌도 잡혔어! 이 장갑은 저 공업용 장갑이래갖고안 써요? 머리 못 들어. 아. 대신 둔하지 아, 그래 네 머리. 머리. 어 있다. 어디 어디? 여기 다 장수발버 같은. 조전을 자야되지, 네 머리 꼭대기 있네, 여기요, 어, 여기서 자기네. 여기? 잡았어! 아, 어, 오케이! 와, 장수말벌이요와 엄청 큰데? 장수말벌 아닌데? 아니요? 어. 장수말벌 아닌데, 이렇게 커? 어. 예잇! 뭐와 저기 봐요, 아빠. 어데 야, 이 거기 붙어있네, 거기 앉아서 뜯어먹나? 그러니까. 여게 조용히 앉아있는 보이죠? 여기 끈 내려봐 어어와 죽겠네 잡아잡아 탁. 잡아. 아. 헐 많이 늘었대요 하잇 1위 펀치 1위 펀치 여러분들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잡으면 제가 죽습니다 제가 한번 쏘여보면 어, 한번 쏘여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 이해주세요 여러분들 단죽어 <웃음> 아니 저번에 아빠 말벌 쏘인적 있죠? 어 그때 얼마나 아팠어요? 무진장 아팠지 진통, <웃음> 진통제까지 먹었지. 맞아, 그 정도로 진짜 말벌 위험해. 어, 깜짝이야 꿀벌이야. 아무튼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돼. 요 어쩔 수없지 잡아야 돼. 잡아야 그리고 돼. 맞아. 벌에도 치명적이야. 맞아, 맞아. 이게 사람이 쏘이는 게더 문제야. 꿀벌 음. 뭐몇 마리 잡아가도 돼. 그런데 이게. <웃음> 사람이 쏘이면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진짜 엄청 아파 잘못 쏘이면 은 그러니까. 응급실 가야돼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산속이라서 응급실 가기도 쉽지 않아 맞아 이 쏘이면 여기 가는거야 음. 그리고 살충제도 안 치고요 그리고 여기 땅이 약 불로 러 쌌어요 뭐가? 국유림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여기 꿀벌밖에 못 키워요, 여러분들. 맞죠, 아빠? 어. 여기 주위가 다 국가 땅이에요. 근데 여기만 사유지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막 키우고 있어요. 그냥 살충제를 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뭐 농, 농사 짓는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축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얘네 물 먹는 거뭐 먹냐면은, 산 속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있죠? 바로 나오는. 그거 먹고 살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엄청 건강한 꿀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벌새끼들이 문제입니다 말벌새끼들 다 잡아야돼 저녁먹으러 저거 말벌 아니야 쟤쟤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어디 하우스 찢지 말고 잘 잡아 1펀치 아, 예. <웃음> 1펀치 됐어 아 이거 잘 잡는데 이제는 아, 역시 펀치 한방에 지금 면 정수 못차리죠 아. 제가 이렇게 어? 주먹이 빡 됩니다 잘 봐요 아빠 아들이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웃음> 주먹에서 나오는 소리 바람을 가다 <웃음>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벌을 잘 잡아요 음. 말벌 킬러 말벌 킬러 우리 아버지 F킬러 수준이에요 지금 말벌 잡는 거는 아보다잘 잡습니다 어. 잠자리 채 하나면 은 저희 아버지 F킬러입니다 F킬러. 헌터입니다 헌터. 말벌 헌터 여봐요 아빠 있으니까 말벌이 도망갔어 그래서 겁을 먹고 안오네 그러니까 소문이 났네 소문이 났어 지금 아빠가 잠자리 짓으니까 어. 지금 말벌들이 겁먹고 안오고 있어 소문이 났네 그러니까 야, 아빠가 말, 말벌 채 들었다고 하고 응 음. 소문이 났어 어. 요리가 완료가 됐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최악입니다. <웃음> <웃음> 야이 겁난다 이거 먹어도 돼요? 장수말벌 먹어 봐. 장수말벌 이게 크기 비교해 주나 보네. 어우 장수말벌이랑 일반 그 등검은 말벌 크기 여기가 장수말벌 여기가 등검은 말벌입니다. 대가리 차이도 좀 심하고. 장난 아니야 그래도 화면에 잘 잡히지가 않네요. 짜가도. 자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걱정되는데 독 없어요? 독 없어. 그렇지. 독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마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됐을 거예요. 아빠 못 먹겠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빠 이 아빠 오려 을간메밀도잡아 먹고 잠자리도 더 먹고 랬어요아 말벌. 느기도거 먹고. 거의 먹어 먹고.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괜찮지? 아까 냄새가 구수하다고. 응? 조금 하잖아. 바삭바삭한데? 그럼. 야가 찍 뭐? 구운 치킨 맞나요? 말벌이. 고기 닭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킨 먹은... 치킨 음와 고소하지 고소하다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이거 말벌이거든요 말벌? 근데 이게 빠삭빠삭 해 아파 고소하다 얘들이 볶아 놓거 같고 진짜 못 먹을 정도가 아니네? 처음에만 약간 좀 비주얼이 약간 어 이랬는데 응. 먹어보니까 좀 괜찮네? 그럼 괜찮지 응. 아빠 왜안 먹어요? 응 아들 많이 먹어라저 많이 먹으라고 안 먹는 거예요? 어 <웃음> 이거 아들 먹으려고 일부러 <웃음> <웃음> <웃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벌레를 먹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말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꼬세요 근데 이거 잡으려면 위험하지. 응. <웃음> 왜 혓바닥이 렇게 알싸 사람하지? 음. 설마 독? 알짜짜는 말벌이 신경독이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으악! 같이 아, 살아났습니다, 아, 여러분들. 야, 아무튼, 아무튼 오늘 말벌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다른 곤충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밥이랑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나무중에는 어,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아, 좋아요, 아,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같이 해보실래요? 실 하나, 하나, 둘, 셋. 좋아요, 음, 구독하기. 구독하기.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웃음>